내 네,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차를 구입한 후 3년 정도가 되면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새 차로 바꿀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해마다 다양하게 출시되는 신차의 관심과 소유욕 때문이고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실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성능과 내구성이 좋아져서 정말 큰 사고가 났던 경우가 아니라면 소모품 관리만 잘해도 10년 이상을 문제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의 자동차 할부금리가 10%대로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을 취소하는 등 신차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타던 차들의 손상된 곳을 수리하고 광택과 클리닝 등으로 내외장 관리를 해서 변화를 주고 몇년더 타려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DIY를 해서 변화를 줄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내리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신발이 쓸리게 되면서 지저분해지고 낡게 되는 신경 쓰이는 곳이 있지. 바로 여기 이 부분 보는 것처럼 신발에 쓸린 자국 때문에 이미 지저분한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차량들은 아마도 훨씬 더 지저분할 거야. 우선 정확한 부품명을 알려줄게. 여기 웨더 스트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도어 스커프라고 하고 바깥쪽에 이 부분은 도어 스텝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이 보는 것처럼 도어 스커프가 살짝 높기 때문에 발에 잘 걸려 오염이 잘 되고 또 색상이 검은색 되게 플라스틱이라 지저분한 게 훨씬 도드라져 보이게 되지 그래서 도어 스커프를 시트의 색상과 동일한 가죽 스티커로 리폼을 해서 일체감을 주고 실증난 내 차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야 준비물은 시트의 색상과 동일한 가죽 시트지를 온라인에서 구입을 했고 50에 120 사이즈로 12,000원에 샀어 바로 시작해볼게 가장 먼저 도어 스커프가 있는 아래쪽에 웨더 스트립을 당겨서 분리를 하고 도어스커프의 좌우측 가장자리에 헤라를 끼워넣어 살짝 들어올리면 꼽혀있는 키가 분리가 되고 이 상태에서 도어스커프를 손으로 잡고 위쪽으로 세게 당기면 고정있던 클립이 빠지면서 분리가 되는데 이때 간혹 클립이 홈에 그냥 박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가운데가 갈라진 헤라를 이용하면 쉽게 빼낼 수가 있고 이렇게 빼낸 금속 클립은 도어스커프에 다시 끼우면 되고 이제 도어스커프의 앞면에 오염된 것을 젖은 타월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 다시 탈지제 혹은 알콜을 이용해서 한번더 닦아준 다음에 스티커를 도어스커프의 크기보다 약간 여유있게 자른 다음 스티커의 이면지를 벗겨내 도어스커프에 붙여주고 스티커가 도어스커프의 가장자리와 15mm 정도 간격을 두고 테두리를 가위로 잘라내고 모서리 부분도 붙이기 편하게 사선으로 잘라내고 스티커를 도어스커프의 안쪽으로 접어서 붙이는데 안쪽 표면에 돌출된 부분은 칼집을 내서 눌러 붙이면 되고 완성된 도어 스커프를 제자리에 맞춰놓고 위에서 쳐주면 결합이 되고 빼놓았던 웨더 스트립을 끼워주면 끝나는 거야 어때 동튜뷰? 시트와 색상이 딱 맞는 스티커를 찾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적당히 시트와 일체감도 있어 보이고 훨씬 깔끔해 보이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누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일 수도 있고 또 애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새 차로 바꾸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되는데요. 실증나기 시작한 내차 DIY도 해보시고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네, 가려는다. 수고했어. 동튜비요.